다들 재밌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보라? 보라색 한번 먹어봐 삼삼? 선할게요 저희 나한테 보라색도 튀는 색깔이라 좋아해 오히려 이런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잘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잘 지켜준다니까 나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조류관찰자가 여기 있으면 되게 좋아요 여기 세 군데를 보시기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봤다가 밑에 경찰서랑 여기 불사복 이것도 볼수 있단 말이죠? 법원 땅땅땅 두드리는 거보요아 법원에 초록이랑 있었어? 어, 그렇다, 맞아맞아어 잠깐만, 라파엘모님이 약간 초록색이랑 법원에서 들어가는 거 봤거든요. 일단 의심 스택 쌓아놓죠. 잡는 건좀 미안하긴 해.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. 피스. 노랑색이랑 초록색이랑 같이 있었잖아. 그렇지. 근데 노랑색이 죽었어. 그러면은 진짜 높은 확률인데. 근데 뭐 섭불은 의심은 어, 아닐 수도 있으니까. 나는 미션 한두개 정도 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동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미션 깨는 동안은 아직 킬쿨이 아니니까 우리들 킬쿨이 아직 아니니까 저거까지 옵자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만 깨고 다요.. 다요 미덕? 오케이 이게 방에 처음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이름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보고서 추리도 가능하니까 뒤에 초록색 따라온다 뒤요 <웃음> 아까 초록색이 노란색 저었잖아 그쵸? 저분이 아까 전에 법원에서 미션 했다면은 이 거리에서 대광장을 갈 필요가 없잖아. 동선상도 의심이 되는데, 이거 저만의 꿀팁이긴 한데, 성당 맵에서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. 제일 안전한 자리가 여기야. 왜냐면 좌우로 망을 볼수 있어.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. 근데 위아래로 막혀있어. 최고의 자리입니다. 제가 지금 미션 어차피 지금 다섯 개 남았잖아. 어, 나는 라운드당 두 개씩만 깨면 돼. 급하게 다깰 필요 없어. 너무 성실하면 또 빨리 죽습니다. 그래서 슬슬 이렇게 확인하면서 넘어갈게요. 뒤에, 뒤에 검색 따라오죠? 아, 슬슬 주, 누군가 죽었어야 되는데, 그죠? 누군가 죽었어야 될 타이밍인데, 근데 지금 나도 돌아다니는데 안 보여 사람들이. <웃음> 대체 다 어디 있는 거야? <웃음> 아니 님들 어디 있어? 왜 아무도 없어 주변에 왜 아무도 없어? 아, 내가 지금 후반인가? 나 지금 후반인 줄 알았어 후반이라 사람들 다 죽어가지고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아니 이렇게 많이 살아있는데 왜안 보이는데? 우리 <목소리> 지금 몇명 방에 붙여? 우리 세명 오케이. 아이야어어어 어, 어, 제발. 아니야 제발. 근데 믿어. 우리 아까 은행에서 만났잖아 한번. 아아 그렇죠. 나저 참고로 어, 저 캐고예요. 오케이 나조반어 안길 걸린다. 우리 그러면은 순서대로 가죠? 네. 시장에 진부시 갔다가 이발소 갈게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내,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 더덕님이 먼저 가는 거 좋아 더덕? 당신 더덕 아니야? 아, 아 다요미덕인데요? 다이... 줄여.. 줄여서 다덕! 다덕! <웃음> <웃음> 줄여서 다덕! <웃음> 아, 무슨... <웃음> 아 이름을 잘못 불러 모르는데 <웃음> 처음 왔으면 사실 이름 외우기 힘들어 다덕 다덕! 다요미덕 다요미덕! 같이 다녀! 아저 여기 미션 있어요 꾸스연 님도 저희랑 친해질래요? 우리 멤버를 오려면 은 조금 인기 있는 직업을 해야 돼요. 인기 없는 직업은 안 받아줘, 우리. <웃음> 어? <웃음> 하나 죽었는데? 그러면 은 다요비덕이 앞장을 서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시체 찾자. 가, 갑니다. 갑니다. 사실 앞에 있는 사람이 썰릴 가능성이 높아. 아, <웃음> 근데 저분이 캐거니까 썰로 되잖아. 쿠스연님 말 좀요. 시체 보신 거예요? 같이 가는데 본 거예요. 누구랑요? 아, 아, 이크루위치님이랑이렇 올라가고 있어. 어 쿠스연님도 저희랑 같이 올라갔나요? 어 중간에 빠졌어. 쿠스연님 중간에 뭐야? 빠졌어. 중간에 빠졌는데 나를 이용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려 하는데? 그러면은 더 의심되는데? 이쪽 아니 다유비덕이 앞장서. 다유비덕이 앞장서. 너너 너 당당한 직업이잖아. <웃음> 저 이로서 칼 없어졌고요. 자꾸 따라온다 그래서 제가 썰었거든요. 이러면 됐죠. 인정한 거죠. 아 작용이세요. 네. 아 아까 의심받던 꾸스연님을 미석군이 썰었구나. 어. 아맞아 팔콘들이 꼭 그러더라. 자기가 썰고 나 보안관이었어. 의심돼서 썰었어. 이러더라고. 근데 여러분 왜 팔콘이야. 나 미션 깨면 다 끝나고 왔어. 나 미션 하나 남았거든. 나하리로 낚싯대 미션이한번 했겠어. 한번 했겠어. 안깨어 밑으로 좀 와줘. 그 알아? 라 시청자 12명인데 인사 한번 해줘. 안녕하세요. 제가 보안관인데 칼 가는 줌 님이 민석 군님을 썰어서 제가 저분을 썰었어요. 아야 이거 이러, 이러면 사실 이거 님들 그거 아세요? 자 생각해봐. 그럼 민석 군님도 퀴직이고 칼 가는 줌 님도 퀴직이고 강중 칼 우리 약 님도 퀴직이야. 실직이 너무 많아. <웃음> <웃음> 어 뭐야. <웃음> <웃음> 앞장서 앞장서 앞장서 <웃음> 당당한 너의 무빙을 보여달라고 당당해져 당당해져 <웃음> <웃음> 당신 그래도 되는 직업이야 <웃음> <웃음> 제가 저분한테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. 미션 성했나 보다. 와, 그러면은 결국에 의심 의심 되던 사람 다길 지겼어. <웃음> 의심이 맞긴 했네. 내가 네, 바꿀 거예요. 아 잠, 잠깐만 나 오리잖아. 그리드기 그리드. 어. 유호. 아, 아, 아, 미야 다 아, 방금 그 더덕잎 썰었다. 미야 다 인사까지 했는데 썰어버려가지고 썰 때는 색깔이 안 빠지더라고.